열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오늘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your hand up f i r m y while standing. 이번 역은 서원. 서원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이번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. 서원. So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Please watch your step.